그러나 윤 당선인은 의외의 선택 파격적인 선택 여와 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중을 벗어난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가지를 얻고 한 가지는 잃을 것입니다. 검수안박을 얻고 민주당을 잃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될 준비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9일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야당이 될 준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우리가 정말 야당이 되는구나 이런 상황을 갑자기 자각이라도 한 것처럼 허둥지둥 아직은 쥐고 있을 때 챙길 것은 뭐든지 다 챙겨서 떠나자 이런 분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특히 챙기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해서 불과 보름이 조금 넘게 남은 4월 이내에 국회 통과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때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여서 더욱더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이사회 개편을 목표로 정보통신법 개정안 입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개명하고 현재 9명에서 11명이던 이사를 2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사장을 선임할 경우 전체 운영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전자 검수완박 추진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다양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피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은 이제 알맞은 사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저런 무리수를 불렀다는 해석입니다. 후자 공영방송이사회의 개편은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방송사의 사장을 새로운 여당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부가 쉽게 바꿀 수 없도록 이참 에못 박아두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1 7 2 이석이라는 거대 야당 힘으로 공영방송위원회에 자기 편을 보다 많이 심어두어서 향후 방송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을 윤 대통령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공영방송들은 특히 국민의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방송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문제는 왜 저물어가는 황원의 문정권이 이두 가지를 콕 집어서 정권 막판 행동에 나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거 결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이해찬 씨가 향후 30년 동안 정권이 유지될 것을 자신했던 바 있는데 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자신했던 민주당 정권이 단 5년 만에 무너진 것은 민주당 으로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사이로 선거 경험에서 누적된 선거 부정 의 노하우를 3구 대선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당이 될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는 바람에 저렇게 허둥지둥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선거 다음 날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야당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당이 되었구나 자각하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점들 가운데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아직 정권의 숨통이 붙어 있는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중을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첫째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 둘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해서 민주당의 언론 통제력을 유지하자 이두 가지 과제가 선택된 것입니다. 특히나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줄 불이익보다는 5년 후 다음 선거까지 이재명을 더 이상 험집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주는 그 이익이 더 크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검찰의 구속이라도 되는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이후 다음 대선에서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잃고 민심 일부를 잃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미래 권력이 될 이재명 보호가 최우선순위라고 판단한 결과인 것입니다. 검찰에게서 완전히 수사권을 빼앗을 경우 어디에서 수사를 할 것인가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검찰에게서 빼앗아올 6대 주요 범죄수사를 경찰에게 맡길 것인지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길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점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판을 치고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민생과 국민이 불안해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다음에 정권을 잡을 생각과 그 계산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어차피 개돼지에 불과하니 국민 걱정보다는 어떻게든 길게 길게 시간을 끌어서 대장동 수사를 진행조차 되지 않게 뭉갤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검수한 바의 노림수이자 바라던 바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모든 수사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소고기 사먹은 법인카드 불법사용 수사,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문재인이 개입한 혐의, 드루킹의 몸통 혐의 등등, 수많은 이재명 문재인 관련 범죄 수사를 무기한 표류하게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 나름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고 미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수한박 4월 내 국회 통과의 목표는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세 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한박은 필사즉생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할까요? 문재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도 김오수 총장도 그 점을 잘 인지하고는 있지만 문재인이 도덕적 양심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름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국민의힘당은 검수환방을 공식적으로 반대해온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서 필리버스도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국회에서 민주당 같은 다수당이 수적으로 우세함을 이용해서 특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포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의원을 내세워서 장시간 무제한적으로 발언권을 점유하여 법률안의 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재석 180명의 찬성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 반대를 선언한 정의당이 변심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정의당이 당론으로 검수한 박을 반대한다고 못박지 않고 필리버스터에 관한 찬반 투표를 6명의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는 순간 필리버스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친여의석이 총 179석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석 정도는 어디서든 빼낼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한다면 법률로서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저지할 마지막 수단은 헌법재판소 의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돼 영장청구의 주체가 검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장청구란 수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사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유죄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수 안박은 헌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수한 박,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에 검사의 관여가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 12조에 대한 실효적 위헌이 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것은 지난 70여 년간 이어져온 사법환경을 일거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위는 172석의 의석으로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전쟁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윤 당선인이 정치 보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이제는 전면전이다 검수 한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의를 불태우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검사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겠다는 그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부르짖어온윤 당선인이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작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의외의 선택 파격적인 선택 여와 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중을 벗어난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수원지검장도 아니고 서울지검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무려 7개 검찰 내부의 기수 를 뛰어넘어서 법무장관이라는 뜻밖의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민주당이 죽기살기로 검수한박이라는 강경모드를 취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꺼내던 카드가 한동훈이었을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자신이 수십년간 몸담았던 검찰이 검수한박에 의해서 사멸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일전불사의 각오를 한동훈 카드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정이 그렇게 무리한 싸움을 걸어온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해석됩니다. 둘째 검수한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를 대비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한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선 것이며 이 경우를 대비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지검이나 수원지검의 검사장으로 앉히면 대통령의 신분인 윤석열이 한 검사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친정부검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고 대통령의 수사관여혐의는 탄핵사태까지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무장관은 합법적으로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 한동훈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안박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받아내는데 적임자라는 윤 당선인의 판단과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검수안박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이것이 민주당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민주당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째 검수안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둘째 검수한박은 부메랑이 돼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망하게 할것 같습니다. 세번째 검수한박의 부메랑은 2년 후 총선에서까지도 민주당을 초토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번째 검수한박은 결국 헌법재판소 에서도 위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어차피 죄지은 문재인 과 이재명은 국가에서 밥을 떠먹여 줄것 같습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콩밥 말입니다. 민주당은 한 가지를 얻고 한 가지는 잃을 것입니다. 검수안박을 얻고 민주당을 잃을 것입니다. 결국은 당을 해체하고 다른 이름으로 당명을 개명해서 민주당이 아니 었던 척 국민을 속여야만 겨우 의원 몇 명을 건지는 그런 멍멍당 으로 물러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다음 역사적인 명언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의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나라가 비록 클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요 사람에게 착한 뜻이 없으면 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상하고 말 것이다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을 개돼지로 알았던 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었노라 그 당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어떤 정당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느라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